그곳에서 많이 내우치도록 하라 아하하네 안돼 아하하 싫어 어? 이 소리는? 어? 진짜 무서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그지마야 다음 생에서또 보도록 하자 <웃음> 하지마요 무서워요 어떡해 개시였어. 어떻게 좀 방법 좀 찾아봐요 나 죽기 싫다고요 <웃음> 미안하다 아저씨가 도움이 못할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<웃음> 아 맞다 그 방법이 있었지 야야야야 너 어디 갈라고 저요 세진우의 정진숙이 저한테 갈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만이 알것같다고요아 꼬마야 아 위험해 꼬마야 꼬마야 아 큰일이군 정진수 의장한테 가면 안되는데 못 찾았다 진짜 어 찾았다 의장님 계세요 의장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오 코봉이 의장님 누구라, 어린 양? 으 자, 자, 자, 진정하고 그만으어 야! 그만으라고 아, 죄송합니다. No. 이리 올라오느라. 어, 예. 자, 잘 들어라. 나, 정진수 의장이 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알고 있지. 어? 지, 진짜야? 뭔데요? 어, 뭔데요? 화살코에 들어오도록 해라. 화, 화... 화살코요? 그... 정신나간 그 정신 나간 유튜버가 하는 그 화살코? 정신나간다니? 우리 새진례와 화살코는 신께서 허락해 주신 사자들이지 지금부터 악마의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도록 해라! 아 어, 그렇지만 그거는 나쁜 짓 같은데요?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 죽을 셈이야! 아니요! 그 싫어요! 진짜 그거 더 싫어요! 잘 들어라! 이 근처에 악마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. 오늘 저녁, 화살코 형제들과 같이 뭉쳐 그들을 쳐다놔라. 쳐다놔라! 어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잘못됐어요! 헉!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봐라. 아직 내가 아,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몰라? 응? 어, 당장 지옥고 꺼져버려. 우리 화살코들이 널 가만두지 않겠다. 아, 살려주세요. 어, 제발 때리지 마세요. 저는, 저는 정말 안마가 아니에요. 저려주세요 당장 지금, 저는 지금, 저 화살코! 화살코!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다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받 저는 지금, 저는 는 지금, 저는 어서! 어서 쪽에 가고! <웃음> 그러면 죄송합니다! 못할겠는데요야 뭐야? 너허설살코 아니야? 싫어요! 난 그냥 코봉이에요! 이런 나쁘지도 않을 거예요! 아저씨 일어나세요! 제가 도와드릴게요! 아저씨 일어나세요! 야 이거! 어? 어 내가 같이 쳐다라줄까? 하! 이 양반들 봐라! 어? 아주 나한테 힘쓰겠다 이거지? 오케이, 보여주지. 아, 는거지아봐두번 가자. 두번 가자. 두 가자. 두번가두번 가자. 가두번 가자. 가자. 두번가두번 가자. 두번 가자. 두번 가자. 두요 가자. 두번가지금번 3시 29분이요. 나, 3시 30분에 죽는 게시를 받았어. 어스토마가, 곧 그들이 올 거야. 아! 어, 이, 이 소리는, 어스토마가, 꼬마야! 서 어, 암, 아, 죄송해요, 아저씨. 너무 무서워. 죄송해요. 아아 살, 살살 해주세요. 랭크에 들어오라고 했니 뭐야? 도와준다고! 이런 코봉이 안 되겠어! 전국에 있는 우리 화살코이랬트나 당장 코봉이를 응대하자! 화살코! 화살코! 화살코! 어, 어, 왔나? 앞에 왔나? 아니, 아닌가? 어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나 너무 무서워... 야 아! 누구세요? 아 뭐야 안 자고 빨리 차 빨리 차 집에 미친 줄아 아니야 지금 차를 찰 수가 없어 엄마 어쟤 뭐야 이참란자 진짜 우리 엄마는 몰라? 내가 왜 이럴지 모른다고 <웃음> 악마야! 물러가라! 물러가라! 악마는 당장 이 세상을 떠나라! 물러가라! 당장 악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! 물러나물러나 어. 뭐야? 뭐지? 떠나라. 지금 우리 집까지 찾아온다니 진짜 너무한 거 아냐? <웃음> 진짜 <낯선. 웃음> 아, 진, 진, 진, 정하세 아주머니! 너 뭐야? 너 뭐냐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아, 거보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같은서 애가 도와줘 이 길이나 가! 이 길이나! 어, 이 사이비 같은 놈이 와가지고 진짜 우리 아들 보고 악마라니 뭐라니 절로 안 가? 절로 가! 엄마 죄송해요, 진정하시고요 제가 다알아게요 제가 만나볼게요, 엄마 아, 속상해, 속상해, 속상해, 진짜 아, 속상해 이제 너가 지옥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. <웃음> 진짜 적중된 건가요? 난 진짜 잡아낸 게 없는데.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잡아낸 게 없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? 너무 슬퍼하지 마라. 이건 다 하늘의 뜻이라는 거다. 네가 왜 지옥에 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고 또 생각을 해라. 그곳에서 많이 내우치도록 하라 아하하네, 아하지도. 이 소리는? 와, 진짜 무서워.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다음 생에서 또 보자. 가지 마요, 무서워요. 어떡해. 어? 오지마, 오지마, 제발, 제발, 오지마, 제발, 오지마. 그렇게 난 개시를 받은 그날 그 시간 지옥으로 떠났다 그런데 정확히 한달뒤난 다시 환생을 했다 아! 어! 이 여기는 어디지? 뭐야? 어, 여기 내가 지옥에 갔던 곳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환생한거지? 어, 뭐야 이거?